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소나타 DM8 전동 트렁크 장착입니다 평소 트렁크 사용이 잦은 분들께 전동 트렁크는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대는 그랜저부터 기아는 K7부터 전동 트렁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와 K5 같은 라인은 애초에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아쉬운 점이었죠 특히 클로징시 한 번씩 힘 조절을 실패해 다시 트렁크 리드가 열리는 경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때보다 더 짜증이 나는 경우죠 스마트키가 있어도 개방만 될뿐 클로징시 매번 손으로 닫아야 하는 점도 불편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애프터마켓용으로 dm8은 순정 부품 자체가 없어 선택지는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를 구현시켜줄 ECU를 포함해 전동 셔버와 고정 브라켓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을 위한 스트라이커와 스위치 버튼이 구성품입니다 d m 8 전동 트렁크를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트렁크 수납과 관련해 가장 간섭이 적으며 타공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선별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트렁크내 짐들을 비롯해 각종 트림과 내장 재질을 탈거합니다 셔버를 고정시킬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별도 타공이 필요 없으며 동봉된마셔와 너트로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수공구로 조임정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소프트클로징을 지원하는 스트라이커로 교체합니다. 나사 풀임 방지지를 고정볼트에 도포한 후 체결하고요. 전동쇼버를 생착합니다. 쇼버가 최상단에 위치에 있어 물품 수납시 간섭 걱정은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작업이 끝났으면 이 c u 에 각종 커넥터들을 연결해줍니다. 신기로 생성된 배선들은 흡음테이프로 테이핑한 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순정라인을 따라 꼼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운전석에 위치한 트렁크 버튼도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캔 통신으로 연결되기에 배선을 꼬아준 후 마감합니다. 배선라인은 마찬가지로 순정라인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트렁크 리드 트림에 스위치를 장착합니다 깔끔하죠? 팔고 있던 트림 및 부품들을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전동 트렁크를 작동시켜볼까요? 부드럽게 개폐되며 소프트 클로징도 잘 작동합니다. 전동 펄을 통해 부드러운 개폐가 구현되며 타 차종 순정과 비교해 이질감 없이 잘 구동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시 소리를 들어볼까요? 전동 트렁크 명령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렁크 외부 버튼과 내장재에 위치한 버튼이고요.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면 열리는 세이프트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단차 없이 깔끔하죠? 두번째는 운전석에 위치한 트렁크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스마트키죠 시동이 걸려 있으면 스마트키로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트렁클리드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개방만 가능하죠 이상 DM8 센슈어스 전동 트렁크 작업이었습니다. DM8과 DM8 센슈어스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